자, 이제 혼이 나왔으니까 한번 탱커 누님이 나왔으니까 탱커를 가장한 딜러. 혼이 나왔으니까 한번 뽑아 봅시다. 일단 증명도는중 뭐 아직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모아둔 거부터 써서. 돌려보죠 일단 22개 남았, 남았으니까 노티부터 써서 안나왔고 이번에도 안나왔고 오리지넘으로 합시다 고고 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왔네 세번만에 나왔네 나이스 이걸로 합성옥을 아낄 수 있고 나머지는 스펙터 언체인드 나올 때 쓰고 일단 혼이 나왔으니까 빠르게 이정까지 가보죠 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羊を 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 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演習訓練はいくらやっても足りません <-tops> 로드슨은 나타나. 나 예바이카. 겨우 미카이토 예바이카. 마이코로든 너레가 헌터나 헌터나노. 이렇게? 저거, <이제 공원 목소리도> 이정애를. 찍어주고. 음, 스킬은 일단 보니까 1,2,3번 전보다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번째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세번째로 해놓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지역이 열렸으니까 레벨은 대충 40에서 50 사이로 찍어주고 일단 한번 1지역을 달려보겠습니다 10지역을 달려보겠습니다 연출 훈련은 몇몰만 해도 충분합니다. 도터 도쿠터... 도쿠 일단 요거... 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천천히... 보고 싶으니까 일단 스킵을 하고 혼을 써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해서 스토리는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돌은 먼저 얻고 9-21도 일단 스토리는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스킵을 이것도 해주고 1지역으로 일단 먼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역이 열렸고 어 이거 뭔가 아 뭐가 나오네 어, 나중에 봐도 되겠지. 일단 스킵. 이것도 스킵해버리고, 스토리도 일단 스킵해보고, 나중에 천천히 보는 걸로 하고 주말에나. 일단 1 0지역을 먼저 혼을 쓰면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죠. 뭐 이게 난이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냥 대충 보통으로 놓고. 음... 공중 애들이 스나이퍼 애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스나이퍼 애들을 배치를 하고 일단 혼을 배치를 해주고 얘도 스나가 스나니까 탱커를 가장한 스나 우유 빼. 빠르게 할 그러니까 애씨를 넣어야겠다. 애씨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얘 텍사스를 빼고 혹시 모르니까 발도스를 바로 쓸수 있는 체인을 넣어주고 한번 스테이지를 공략을 하면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스토리도 일단. 스킵을 해주고 빠르게 스테이지부터 뚫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스토리는 나중에 주말에 천천히 맥주 먹으면서 보, 볼 예정이니까 일단 싹다 스킵으로 넘겨 버려야 되겠다 해 주고 힐러. 어딱 된다. 마이스. 에시로 네, 막아 버리고. 온이 28이네. 28까지 조금 개겨 개업 개겨 보고. 앞에 두개 범위는 타격을 못 하는구나. 엑시아 넣어주고. 네, 혼 옆에는 이제 힐러 붙여놨으니까. 굳이 나이팅게일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머틀은 아주 좋은 저 코스트 힐러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힐러로 쓰고있고 오.. 저렇게 때리는구 그냥 힐? 그냥 딜이네 탱커가 아니고 범위가 되니까 얘는 나중에 하고 탱커에서 단단하다 그리고 힐을 굳이 안 붙여도 웬만하면 살겠는데? 아 근데 스킬 쓰고 나서 반피 이상이 깎인다고 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죽는 상황도 발생을 할것 같은데 나중에는 쓸때피 관리를 좀잘 해줘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죽어버리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는뭐 그냥 무난하게 깨겠지 그냥 빠르게 돌려보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적들이 아, 이렇게 o k 과부하가 걸리 p u o g o y o 면 know. 면 a s s i n g up, you know. I'm going to go t